뒷전이고 먹으러만 당연히 유튜버가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영종도로 가는데 영종도에 이제 황해라는 탈국수 집이 있어요. 되게 맛도 있고 탈국수를 여러 번 먹어봤지만 다른데보다 어, 맛도 뛰어나고 네, 어, 김치도 맛있고 어, 가는 김에 좀 경치도 좀 보고 어, 그러고 돌아올 거예요. 가는 시간은 대충 한 시간쯤 걸릴 것 같네요. One hour later. 2호점에다가 주차하고 어 1호점에다가 미리 예약해 두고 어 지금 다시 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갖고 역시 맛집은 맛집이네요 지금 2호점은 한 1시간 정도 대기하고 1호점은 한 30분 정도 대기하네요 그래서 1호점에 예약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요, 요 건물이, 어, 이 건물이 황해 칼국수 집이에요. 여기여기요 건물인데,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, 슈퍼도 하고, 칼국수도 하고, A few m o m e n t 단사는 심플 m a 네 어아 <가리들이> 있어? <놀랬림> <놀람> <놀람> <아마> 아, 넌넌넌넌넌다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맛은 그대로네요 잘 먹고 일단 차로 다시 이동합니다 복잡해서 일단 다른데 가서 놀고 안 먹고 나와서 영종도 한 바퀴 돌다가 어 여기로 한번 들어와봤어요 해변가인데 이렇게 물도 흐르고 이거 다 굴인데 굴. 와 경치 좋네. 경치 한번 감상하시죠 여기. 자 여기 해변가에 이렇게 텐트 친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숨은 곳인데. <웃음> 이렇게 바위랑 이렇게 굴이 있는 바위가 따로따로 있네요